부산에 왔습니다. 회원님이 시합을 나가서 대회장 서포트 왔습니다. w a c 라는 내추럴 대회가 있는데 저 회원님 중에 일반 회사원분이 계세요. 지금 4개월 정도 준비하고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서포트 해드리고 좋은 성적이 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회장은 MBC 드림홀 출전하시는 회원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시합을 나가시는 회원님. 네. 어쨌든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네네. 어, 이렇게 참가를 한번 하니까 음... 좀 어때요? 아 사실 운동을 뭐 취미로 하기 되게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이제 음. 대표님 만나고 운동을 배우고 사실 바디 피로필까지만 생각했다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준비한 게 사실 더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좋은 성적이 날수 있게 뭐 같이 파이팅하는 걸로 어? 복근에 이렇게 혈관이 또 네. 수분 조절이 잘된것 같은데? 단단수독하게하더라고요 단수 네, 제가 요번에 네, 이틀, 시간... 이틀, 이틀 시켰어요 네. 이게 네. 지방을 덜 빼면 네. 아, 단수를 해도 소용이 어, 없는요 어, 효과를 아못 보거든요. 근데 좀시합 마지막에 탄수화물 나트륨 그다음에 수분 이삼박자가 엄청 중요해요. 요거는 파스타 몸에 펌핑을 주기 위해서 몸에 이제 열을 열을 내는 거예요. 파스 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광이나게좀 이 오일링의 효과도 좀. 있고 오일링 같은 경우는 전문 오일이 있고 어, 바세린, 바세린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하스타프로도 하고 이게 이렇게 팍 뿌려서 뿌려서 하면 은 몸이 떡져요 잘안 잘 보이고 여기다 뿌리고 어, 이렇게 쳐나온 부분을 쳐주면 돼요 이런 데 조금 덜 들어가고 쳐나온 부분을 쳐주면 무대 위에서 볼륨감이 더 좋아 보여요 어, 황제 헬스입니다, 황제 헬스. 이거 다 해줍니다. <웃음> 다 해줍니다. <웃음> 오는잘 나오면은 최고로 보는 게 2등 못 나오면은 4등 3위 참가으5번 3, 4, 6위 아, 잘했어 니잘했0 0위 하겠습니다 1습니다1년에 하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아좀아쉽니다1 0감사합니다아어제위 하겠습니다 니다니다 오늘은 또다른 또 회원님 라바에 나가는데 라바 머슬모델 그 다음에 스포츠모델 두 군데를 나갑니다 자동시 아, 모텔에서 진행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바 시합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시합나오는 태연님 아 네. 네. 어때? 컨디션? 아,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목, 목이 엄청 마르네 이틀 단수 했잖아 네. 어, 쫙쫙 달라붙게 이틀 단수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서포터 최선을 다해서 네. 뭐 해줄테니까 네. 준비하자 네. 응원해주십시오 아 지금 시합 바로 전입니다 제일 힘든게 물못먹는거죠 네. <웃음> 물밖에 생각 안나는데 밥 이런거 생각 안나는데 지금 한 몇시.. 몇, 어느 정도지4 8시가 넘었나? 48시간 넘었나? 사실 어, 저도 작년에 테스트를 제몸에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시합을 빼놓고 전날부터 물을 수분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당일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직전에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선수들마다 노하우는 다 다르고 탄수화물과 나트륨, 밴딩 로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쫓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무조건 쫓아하시면 안 되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배우거나, 좀, 노화로 좀 들은 다음에, 몸에, 자기 몸에 테스트를 해서, 자기 몸에 맞는 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아마 시합장은 덤벨을 못 갖고 들어옵니다. 바벨도 못 갖고 들어와서. 오니, 튜빙과, 맨몸과 수건. <웃음> 수건렇게 네, 튜빙, 수건, 하스타프. 와, 자, 일산 민등. 여기 정상 없어. 아, 들어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무대로 가겠습니다. 나오나. No,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탑텐. 아, 아쉽지만. 인정해만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애들이. 좋내가 어, 피드백은 피드백을 해줄게. 대회 서포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WNC에 나갔던 회원님은 초, 올해 처음 대회인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저랑 이제 하반기에 이 시즌을 보내면서 내년 더 높은, 높은 대회를 도전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또 해주시고, 두 번째 이튿날, 나바. 처음으로 나간 머순 모델에서 탑 10. 아쉬운 성적이지만, 앞으로 남은 몬스터짐 대회와 나바 GP. 또 열심히 또 제도 서포터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언니의 대 브이로그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